안녕하세요, 익수 전 익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겼어요! 자, 이제 되게 소개하고 이제 장기전 끝에 이제 하나 생명을 꺾었는데, 소감부터 얘기해볼까요? 음. 오늘 아무래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더 좋은데, 아무래도 부담감도 좀 덜면서 한 경기고, 또 제가 이번 연도 중에 했던 경기 중에 가장 재밌게 했던 경기인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해온 프린스하고 3년 계약을 했잖아요 네근거데 프랜차이즈 선수라고 보면 되는데 좀 네. 교심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 대표님이 먼저 권유를 해주셨고 근데 제가 또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표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괜찮다 하자 해가지고 저도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그 찍고 나서 이제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어 약간 의외라는 말들도 있었고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긴 했어요. 예전에 같이 아나키에서 활동했던 그 아프리카까지 네. 이제 미케 손영민 선수가 참류를 했는데 좀 느낌이 네. 어떤지요? 어 그냥 저희 팀의 색깔 그대로 원래 영민이가 저희 팀의 색깔이랑 <웃음> 원래 비슷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뭔가 변화가 있었다던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합류한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맨 처음엔 그 제가 오는 날에도 솔직히 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애초에 근데 원래 알던 사이니까 그래서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죠 조금 보면 이제 미키 선수의 실력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좀 있었는데 네. 오늘로 그게 거의 말끔히 해소했잖아요 보니까 네. 을때 미키 선수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 정말 잘해 주는 거 같아요. 대회 때더 잘해 주는 거 같고 애초에 저 그러니까 미키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회서 이번 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좀더첫 스타트는 좋게 끊게 되어서 좋은 거 같아요. 제 1세트 때 탑그라가스를 했는데 예전부터 네. 잘했고 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팀 게임을 하려면 이게 음. 흔히들 말하는 똥바지들을경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 게임 특성상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제가 최, 최근에 스크림에서 저는 되게 많이 즐겼거든요 근데 계속 즐길 수만은 없으니까 이번 그래도 대회 때는 똥바지 역할을 하더라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제가 똥바지 역할로서 잘한 것 같아요. 2 세트 때는 좀 거의 역전패 그렇게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것 네. 어떻게 어디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팀 내에서 최대한 고칠 건 고치고 근데 저희가 또 그러니까 되게 텐션 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스프링 때는 어느 정도 텐션 업을 해도 좀 진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번 첫 대회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정말 재밌게 하다 보니까 계속 텐션업이 그냥 지구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웃음> 역전당한 거 같아요 음, 3세스 때는 좀 어, 어디서 이제 승부가 가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 바텀 싸움에서 저희가 다 잡았었던 거 같은데 그때 솔직히 예, 그 정도까지 이기면 은 저희 조합이 힘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때 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팀 이름이 설혜원 프리즈로 바뀌었습니다 네. 음. 딱 억아함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음, 아 근데 설해원이 원래 저희 그 스폰서였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원래부터 불렀었어가지고 그냥 이미 적응이 된 상태였었어요 익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픽을 하기도 된 유명한 선수인데 네 최근에는 볼리비아 연습을 했다고 듣기도 했고 네좀 네. 좀 본인이 숨, 숨겨놓은 숨좀 조커 픽 그런 게 하나 있나요? 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원래 스프링 때는 그래도 그 조커 픽들의 그 힘이 좀 약했는데 이번 썸머 오면서 패치가 조금 되면서 이게 픽이 애초에 다양해지기도 했고 저번 시즌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픽들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어, 픽들이 저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끝낼게요 어,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